자, 안녕하십니까. 장규성입니다. 네, 우리, 어, 강, 강지, 네, 강지 뭐라는 분이, 아, 죄송합니다. 아, 가명, 가명서겠습니다. 강지 누구누구라는 분이 어, 허리 통증 때문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명치 통증하고 역류성 식도염, 갖고 계신 분인데 아, 남자분인 것 같아요. 아, 제가 본명을 안 썼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어, 감, 아, 그냥 제가 가명을 쓰겠습니다. 강지훈 님이라고 쓰겠습니다 강지훈 님 아, 명치통증은 많이 해결됐고 어, 하여튼 좌우 비대칭에 대해서는 아직 잘 구분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키가 170에 58kg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아, 저하고 신체 조건은 조금 비슷하신 것 같은데, 모래주머니를 150, 120 이렇게 착용하셨다네요. 아, 왼쪽에 조금 더 무겁게 착용하시긴 하셨는데, 좌우 비대칭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은 허리통증이 어, 뭐, 어, 뭐 다리 동작, 잠자리 들기 전에 다리 동작하고 자바라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도 허리통증이 있다고 하고 예전에 수술 병력이 있으시네요. 어, 어, 디스크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그게 되게 걱정이 되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허리통증 부분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 강지훈 강 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 <웃음> 허리통증은 어떻게 보면 저도 많이 경험을 해 봤어요 어, 많이 경험해 봤고 제가 예전에 전화상담으로 이렇게 도와드릴 때도 이제 허리통증 부분을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어, 그 이거는 조금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 왜,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제 이 치료법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리를 최대한 사용하지 마라. 어, 다리를 자꾸 사용하게 되면 이제 오래 걸어 다니고 뭐 뛰어 다니고 오래 걸어 다니고 이러면 컨디션이 확 떨어진다. 왠가 하면 어, 대다수의분들이 뭐 모든 분들이 그렇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에이. 우리 강지원님 같은 경우 이제 자꾸 다리를 쓰게 되면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 그러니까 자꾸 이 상체에 있던 피가 다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복부 쪽으로 상자 쪽으로 피가 자꾸 내려와요 아 내려오게 되는데 내려오고 다리 쪽으로도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제 말을 믿으시고 이제 적용을 하시면서 최대한 걷는 거는 이제 오래 걷는 거는 자제를 하시다 보면 이제 앉아 있거나 잠깐 잠깐 일어서서 자다 보면 이제 다리 쪽으로 가는 피가 점점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죠? 아, 다리 쪽으로 가는 피가 점점 줄어들면 그 다리 쪽으로 가던 피가 복부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다리 쪽으로 내려가던 피가 안 내려가니까 복부 쪽에 몰려있는 게, 원래 이병에 걸리신 분들이 창자의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폐에의 문제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 얼굴이나 팔에 있는 피가 자꾸 복부 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 가스 때문에 창자가 자꾸 팽창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팽창 현상이 일어난 창자를 움직여주기, 주는 그 힘의 원동력이 피예요, 피. 그 창자를 둘러싸고 있는 혈관에 피가 들어가야만 이 창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팽창이 되어 있는 창자를 움직여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피를 요구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다리 쪽으로 가는 피가 점점 이제 강, 강지훈님 강잘 아 들으세요 그러니까 다리 쪽으로 가는 피가 점점 복부 쪽으로 자꾸 쌓이는 현상 그러니까 아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 근데 하여튼 이 병에 걸리신 분들이 허리 통증을 예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게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창자의 압력이 그게 실제로 뭐이 병에 안 걸려도 아랫배가 이렇게 배 전체가 퉁하고 튀어나오신 빵빵하게 튀어나오신 분들이나 혹은 뭐 저나 여러분들처럼 어느 특정한 창자 부분이 이렇게 커져 있는 분들은 그 창자 내부의 가스 압력으로 인한 팽창 현상이 일어나는 팽창 현상이 일어나는 힘이 이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척추를 어느 쪽이든 오른쪽에서든 왼쪽에서든 혹은 앞쪽에서든 뒤로 이렇게 옆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힘이 작용을 해요. 그래 압박는면 압박을 하면 그게 뭐 잠깐 압박을 줬다 풀어지면 괜찮은데 거의 하루 24시간을 계속 압박을 하다 보면 결국은 척추가 밀리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배속에 과도한 가스가 가스가 너무 많이 한, 아, 있는 상태라면 배가 더부룩한가 동시에 허리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강지훈 님의 문자를 받았을 때 제가 그냥 딱 떠오른 사람은 저희 집사람이었습니다 애기 엄마였는데 우리 집사람때 예전에 이제 일찍 중학교 때, 이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책상에 공부한답시고, 책상에 너무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그좀 불량한 자세로, 그죠? 아, 우장한 자세로 책상에 너무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이게 디스크가 튀어나와 버린 거예 그래서 수술을 받게로 했는데, 결혼하고도, 이렇게 보니까 몇년 동안, 아, 이게 정말 뻥이 아니고, 거의 2주, 그러니까 2주에 한번 걸로 들어눕는 거야 집에. 그때 당시에, 이 뭐, 풀타임 잡은 아니고, 파타임으로, 트 이렇게, 튼튼 영어였어요. 이렇게, 어 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한 2주마다 한 번씩 꼭 이렇게 들어눕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거의 뭐, 어, 막 허리, 허리를 못 쓰고, 다리를 못 쓰고, 어떤 이런 현상이 보어는데 지금은, <웃음> 지금은 거의 덜어눕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니까, 저희 집사람 터 처음에는 제 말을 잘안 믿고,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게 너무 심해지니까, 결국은 받아들이고, 운동을 하더니만은, 이제 거의 벗어난 그런 형국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 자바라 운동이나, 이런 치료 동작들을 하면서, 가끔씩 허리 통증을 느꼈던 적이 있어요 강재준님은, 혹시 이런 동작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횡경막 부분을 이렇게 치는 동작, 이렇게 치게 되면, 이 가스가 많이 올라오는 대신에, 이, 이 허리 쪽에 약간 통증이 와요. 어, 통증이 오는데, 자, 이, 뭐 이거 자체가 치료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처법을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어, 조금, 어, 어, 제 집사람한테 얘기했던 그 방법을 한번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다른 자세 있잖아요. 그죠? 어, 뭐, 네, 뭐, 자, 이거는, 어, 자, 이 동영상은, 뭐, 모든 분들에게 적용된다기 보다는, 우리 강시 훈님 허리 통증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어, 그냥 막받아들리시면안 됩니다. 그죠? 의자 끝자락에 앉고, 오른쪽 다리는 접고, 왼쪽 다리는 약간 뻗은 상태에서, 왼쪽 발바닥을 살짝 눌러주고, 왼쪽 엉덩이 쪽으로 힘을 좀더 주고, 다리 동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 하는데, 저이 상태에서, 이빨딱딱그리고 머리를 흔든다 이런 개념이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머리를 흔들면서 가슴을 톡톡 이렇게 이렇게 쳐주면 가스가 훨씬 많이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데 문제는 이렇게 쳐주면 이 허리 쪽에 압박감이 느껴지면서 통증이 조금 가가다 느꼈어요 그때마다 제가 취했던 방법은 저는 뭐 심하게 허리 통증이 있었던 사람은 아닌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하루 이틀 정도 계속 아픈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때마다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바팍수리고 어, 손바닥을 약간 땅에 댄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다리를 쭉 펴고, 그죠? 다리를 쭉 펴고, 이렇게 한 20초 정도 있다가 일어나면 아, 괜찮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 방법이 강, 강취훈님한테 통할지 안 통할지는 일단 적용을 해 보셔야 알고, 혹시나 가슴치기 동작을 제 동영상을 보고 하셨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신 거라면, 이 방법을 한번 취해 보시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결국은, 이제, 그, 근본적인 방법인데, 이제 복부 쪽에, 창자 쪽에 피, 너무 많은 피와 가스가 몰려 있다. 어, 빠져나가지 못하고 압력이 너무 올라가 있다 이러면 결국은 척추를 밀어, 밀어붙이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복부에 있는 피를 이쪽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근데 조금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대사증후 치료법 68강부터 시작되는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에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전화 상담으로 도와드렸던 분들 이렇게 보면 허리가 아프시다그러는데이 다리만 이렇게 자꾸 들었다 내려가고 꽈배기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앞쪽 복부쪽으로만 자꾸 앞쪽으로만 이렇게 다리를 자꾸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앞쪽으로만 계속 해도 결국 허리가 아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놓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도움을 드리면서 어. 그런 사례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허리가 아프실 때는 <웃음> 아 제가 하여튼 뭐 어떻게 가도 좀죠 최대한 설명을 해볼 테니까 지원님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이 눕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이제 눕는 자세는 오른쪽 다리는 접고 왼쪽 다리는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잠자기 전에 다리 동작을 하시게 보면 보통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몇번 하고, 또 왼쪽 다리를 이렇게 들어주고, 꽈 아베기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뭐 하여튼 다리 동작도 이렇게 하고,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죠? 어. 뭐 자전거 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리 쪽에서 피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죠? 에, 이렇게 하면 어뭐 종아리도 말랑말랑해지고 그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꽈배기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 동작은 뭔가 하면 이 복부 쪽으로 앞쪽으로 우리 몸통의 앞쪽으로 피를 끌어올려 주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에 있던 피를 복부 앞쪽으로 끌어올려 주는데 이렇게만 하면 이제 등 쪽으로는 이 등쪽으로는 피가 안 가게 된다는 라 거예요. 피가 안 가게 되니까 여기 또 피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또또 또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등쪽으로 이제 이런 제이 동작을 하면서도 이렇게 엉덩이를 들어주는 동작도 어 조금 하셔야 돼요. 어 사실 이렇게 듣고, 드, 엉덩이를 들어주는 동작도 하셔야 되고 그래야 이렇게 등쪽으로 이제 다리 허벅지 이제 대퇴부 이 뒤쪽에서 엉덩이 타고 허리 쪽으로 피가 올라올 수 있도록 어, 그렇게 도와드려야 되는데, 자요동작만 갖고는 이제 허리 통증이 완전히 해결하기는 좀 어려워요 어, 어려운데, 자이 상태에서 양 팔꿈치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양 팔꿈치를 이렇게 바닥에 딱 대고 이렇게 가슴을 조금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혹은 이 머리 뒤통수, 뒤통수 말고 뒤통수보다 더 윗부분을 땅에 대는 거예요. 땅에 대서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리에 있던 피가 이제 등, 이 등, 이 허리 뒤쪽으로 올라와요. 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덩어리에 있던, 허리 뒤쪽에 있던 피가 이 가슴 뒤쪽, 등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온 걸, 머리 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머리 꼭대기까지 피가 올라오면서, 복부에 있던 피가, 이제, 아까는, 앞으로 했을 때는, 앞쪽으로 올라왔고, 그죠? 어. 이렇게 했을 때는, 또, 팔꿈치를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는, 등쪽으로 올라왔고, 머리를 이렇게 했을 때는 머리까지 이제 치고 올라가면서 허리에 있던 피가 일단은 분산이 되는 거예요. 분산. 허리, 허리에 있던 피가 이제쭉 분산이 되면서 허리 압박감이 슬슬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는 좀그 완전히 저거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일단은 물병을 여러분들이 이제 잠자기 전에는 제가 특별히 그 물병 들기를 30분 전에 끝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30분 전에 했는 사람은 잠자기 전에 굳이 뭐 누워서 물병들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귀찮아서 30분 전에 물병들기나 이렇게 아랫들기 이런 걸 귀찮아서 넘겨버리고 그냥 자버리게 되면, 그니까 러이 가슴 쪽으로 피가 안 올라오면서 결국은 배 쪽에, 복부 쪽에 피가 가득 고이는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리 통증을 또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니까, 이 물병을, 이제, 네, 이걸 언제 적용하느냐, 아, 그는 이따가 조금 말씀드리고, 하루에 한, 허리 아프실 때는 한두번 내지 세번 정도 하루에 그냥, 어, 허리 아프실 때만, 이렇게 하루에 한두번 내지 세번 정도, 아침에 한 번, 뭐, 정, 낮에 한 번, 혹은 저녁에 한 번, 이렇게 해주시면 거의 괜찮아지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어. 자, 일단은, 물병을 이렇게, 듣죠. 일단은 다리를, 어, 뭐 다리는 어떡하든, 어. 하여튼, 아까 이 동작과, 다리 아, 동작과 이 동작. 실질적으로 이것도 도움이 돼요. 다리를 쭉 펼쳐놓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이렇게 대고, 엉덩이를 살짝 세게 말고, 살짝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들었다가 살짝 내리고. 그러니까, 머리와 팔꿈치와 발꿈치. 자, 머리와 팔꿈치와 발꿈치, 뒷발꿈치 있잖아요, 뒷발꿈치, 머리 뒤통수와 팔꿈치와 뒷발꿈치를 이용해서 가볍게 이렇게 바람을 불면서 바람을 불면서 살짝 들었다 내려오세요 높게 안 들어도 돼요. 아주 가볍게 살짝 들었다 내렸다 해도 이게 허리에 있던 피가 쫙 이렇게 펼쳐져요. 펼쳐지면서 압박감이 확 떨어져요 어. 그래서 도움이 되고 일단은 뒤쪽으로 피가 잘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 겁니다 어.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뒤쪽으로 올라가서 안 되고 이제 복부에 있던 피를 이 가슴과 가슴과 얼굴 앞쪽으로 이렇게 피를 끌어 올려줘야 돼요 어. 그러니까 물병을 이렇게 잡고 바람을 좀 불면서 계속 들었다 내렸다 는 거예요. 다리는 이렇게 좀 모으는 게좀 좋습니다. 사실은 허리 아플 때나 허리 아플 때는 다리를 모으는 게 훨씬 덜 아파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 복부에 있던 창자에 있던 피가 가슴 쪽으로 올라옵니다. 가슴 쪽으로. 그리고 이걸 뭐 어느 정도 그냥 자기가 하여튼 열심히 해 보세요. 한 3, 4분 정도 계속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다가, 뭐, 이렇게 해서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 계세요. 잡고. 잡고 계신 상태에서, 자, 여러 그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통제법 아시죠? 그죠? 이제 오른쪽 다리는 접고, 왼쪽 다리는 뻗은 상태에서, 어, 일단은 여기 기본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병을 그냥 잡고 있는 겁니다. 병을 이렇게 계속 잡고 있으면, 땅바닥에 이렇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잡고만 계세요. 잡고만 있어도 이게 무게가 가기 때문에 힘이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팔쪽으로 피가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잡고 살살 흔들어 주세요. 그러면 창자에 있던 피가 가슴과 팔로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창자 압력이 떨어지면서 바람도 불어지고 그죠? 마지막으로 행동해야 될게 이빨을 좀 딱딱거리면서 머리를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해주는 요 머리를 조금 들었다 내렸다 해주고, 이빨을 딱딱거리면서, 그러면 얼굴 쪽으로, 이제 가슴에서 얼굴 쪽으로 이빨을 딱딱거리면서 머리를 들었다 내렸다 조금 해주시면 피가 이제 쭉 올라오거든요. 이제, 아까는 이제 비통수까지 피가 올라온 거를, 요번에 앞통수를 통해서 정수리까지 피를 끌어올려 버리는 거예요. 그죠? 끌어올려 버리면, 이제 복부에 있던 피가 쫙 분산이 돼요. 상처를 그냥 막 올라오게 되고,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분 정도,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 그 질문 주신 분이 허리가 되게 아프다 그러면 이 동작을 한 5분, 5분에서 한 10분 정도 하시다가 병을 잡고 그 자리에서 한 10분 정도를 계속 누워 계세요. 들고 그 아까 가르쳐준 동작을 간간히 하시다가 한 10분 정도 그냥 쉬고 계세요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돌리기이 흔들어주고 그 피가 계속 머리 쪽으로 올라오거든요 피가 계속 올라오면 결국은 복부의 압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 그리고 10분 정도 일어나면 되면 이제 가볍게 이렇게 어. 가볍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슬슬 일어나 보세요. 슬슬 일어나 보면, 아까보다 확연히, 허리 아픈 게 확연히 줄어져 있다는 걸 느낄 겁니다. 왠가 하면 이 복부에 있던 피와 가스가 아까 이제 바람을 불고 이빨을, 이빨을 딱딱 그리면서 피를 끌어올려버리고 가스도 이렇게 좀내 뱉어버렸기 때문에 압력이 떨어지면서, 어,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창자 의 좌우 비대칭이 일어나신 분들은 왼쪽 다리를 더 움직여야 된다라는 건 아시고 계시죠, 그죠? 왼쪽 다리를 조금 더 움직여야 되고 이런 거 있는데, 자, 우리 아 강지 훈훈 님이라고 하기로 했나요? 아 우리 강지 훈 님은 그러니까 하여튼 아 이렇게 하시면. 저게 허리 통증이 많이 싸그라들 어, 겁니다 아, 이 효과 있는 방법이에요 효과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하는 방법 중에 제가 시켰던 방법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어. 저, 허리를 좀 숙이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등 쪽으로 허리에 있던 피가 등 쪽으로 올라와요 등 쪽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해도 되고 혹은 어, 이 새끼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 새끼손가락과 네번째 손가락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시면 후, 바람을 좀 불면서 어, 이렇게 하셔도 이 허리에 있던 뒤쪽 허리에 있던 피가 이 덩어리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어, 또 도움이 됩니다 또 가끔씩 또 이렇게 올라왔을때 등이 또 아, 아프게 되는 또 그런 현상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허리 속에서 머리털이 있죠 팔꿈치를 여기 대고, 바람을 불면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덩어리에 있던 피로, 어, 머리 쪽으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어, 해결이 됩니다. 그, 제 집사람도 처음에는 이런 걸 시키니까 막 너무 귀찮아하고 짜증내하고, <웃음> 제 집사람이 동영상 낮은 거 보면, 기겁을 하겠고 그러니까 하여튼, <웃음> 근데 중요한 거는, 2주에 한 번씩 쓰러지던 사람이 이제는 허리 아프다고 누워있는 걸 제가 못본 지가 몇 년이 된것 같아요 어. 하여튼 뭐 허리 아픈 걸 지금 회복시키는 방법은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머래주머니를 아까 보니까 150 하고 110 정도 착용하셨다는데 사실은 머래주머니 중량을 조금 더 올려버려도 허리 통증이 사그라드는뭐 완전히 없어진다 이거 분명히. 어느 정도 중량이 되게 되면 이 허리에 있던 피가 이게 팔 쪽으로 올라오면서 그 허리 통증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제가 이제 전화 상담을 하면서 도와드린 분들 중에 머리 주머니 중량을 올려버렸는데 허리 통증이 없어졌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모든 분들이 통하는 건 아닌데 그죠? 어,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허리 아픈 것도 뭐요통도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저런 동작을 기본도 이제 많이 아프시다 그러면 하루에 한세번 정도 해 주시고 네? 그러니까 평소 이제 막안 뭐 아프시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만 해 주셔도 돼요. 하루에 한 번만 해 주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제 안 아프시다 그러면 이제 저녁 시간이나 이제 운동하실 때 아, 저런 것들을 좀 병행하면서 그 제가 이런 말을 자꾸 해요. 제일 좋은 운동은 전신 운동이다. 그러니까 손가락 끝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갈 것까지 앞쪽 뒤쪽 어깨 어깨 위 어깨 아래 골반 전체를 균형 잡히게 근육을 잡아주면 근육을 잡아준다는 거는 근육이 모세혈관 덩어리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몸이 무너지고 병이 생기는 거는 혈관 계통이 혈관이 뭐 커지고 작아지고 창자가 커지고 작아지고 폐가 커지고 작아지고 하면서 병이 나면서, 이제, 결국은 균형이 무너지면서 사람이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균형이 무너지면 온갖 질병이 뭐, 다 생겨요. 종양도 생기고, 다음 또 오고, 암도 생기고, 감기도 걸리고, 몸살도 나타나고, 신장병도 나타나고, 균형이 무너지면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병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강지훈님, 뭐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 하시면 허리 통증은 어느 정도 잡힐 것 같아요. 어, 뭐 저도 신이 아닌 이상 어, 뭐 확답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 제가 도와드린 분들 가운데 허리 아프시던 분들이 종종 계셨는데, 거의 이런 방법으로 회복이 됐거든요. 어, 회복이 됐는데, 우리 강재현님도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 어, 그, 하여튼, 뭐, 규칙은 규칙이고, 어, 그 하여튼, 그, 하여튼, 그, 뭐 후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형편에 따라서 아주 저은후원또 괜찮아요. 후원도 괜찮으니까 편안하게 하십시오. 어. 편안하게 하시고, 뭐 남들은 얼마 했는데, 이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하시고, 어. 그렇게 해주십시오. 막, 뭐 효과가 전혀 없다, 이러면. <웃음> 막 아주 적게라도 하세요 아주 적게라도 해야 다음에 또 제가 질문을 또 하시면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건 규칙이니까 그죠 예. 그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 일단 뭐 어제도 질문 한분 주셨고 오늘도 질문 한분 주셨는데 멋습니다이 뭐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뭐 여러분들 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 일단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어, 혹시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은 그 유튜브에서 검색창에다 장길성 질문과 답변, 어, 뭐 이런 검색을 이제 제목으로 장길성 질문과 답변 이렇게 해서 어, 올려보시면, 동영상을 보시면, 어,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을 겁니다. 어, 그, 렇게 어, 확인해 보시고, 아, 그렇습니다.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좌님 허리 꼭좋아지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